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9일 드디어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오디세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고요 V4 점검 보상 상자를 7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뭔가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지금 쭉 보이게 엄청 많죠 자, 미리 한번 다 읽어보고 지금 녹화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쭉 봤는데 그냥 신규 서버 추가됐고 신규 맵 신규 맵에 따른 신규 필드보스 신규 필드보스가 나왔으니까 신규 마석판 나왔고요. 그리고 루나트라 리뉴얼이 됩니다. 또 새롭게 루나트라 리뉴얼 되는 맵두 가지가 있고 이두 가지 맵에서 새로운 장비인 록슨 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내용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편의성 개선과 제일 중요한 전직 시스템에 대해서 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큰거큰거 큰거 핵심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거자 신규 서버죠 에티라크라는 신규 서버가 추가됩니다 서버 구성은 어 이번에 다섯 개가 아니고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서버 합치려고 또세 개로 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 개로 나온 경우는 또 신규 서버를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아, 이거 왜세 개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추천 서버 보상으로 5천만 골드를 받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축복 받은 물량 10개와 미식가의 도시락 100개, 강화 주문사 선택 상자 100개를 또 받게 되네요. 자, 이에티라크의 서버 컨텐츠인 월드 보스는 3월 25일부터 차원 난투전은 3월 24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드 루나트라는 나중에 오픈된다고 하네요. 어, 근데 뭐 따로 없네요. 뭐 특화 서버라든가? 뭐 신규 서버 전용 뭐 경험치 이벤트라든가 뭐 그런 내용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어... 예전보다는 엄청 짜게 주네요. 예전에는 탈거, 소환수, 동료, 풀세트로 딱 주고 시작했는데 이번 에티라크 뭔가 좀 허술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편의성으로 스케줄러라는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레벨은 70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사냥할 지역을 정하고 그 사냥할 지역에서 내가 뭘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중간중간 아이템, 뭐 구매하거나 회복요무, 내가 사망했을 때 회복을 어떻게 할것인지 대한 그런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어, 흔히 완전 매크로라고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과연 이 부분이 버그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낼지좀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지금 부입보가 자동화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이 스케줄러, 버그가 생기지 않는다면 은 이제 토벌까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말 요거는 아주 꿀패치가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 큰거는 바로 클래스 전직이죠 드디어 클래스 전직이 추가됩니다 전 캐릭터 1차 전직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요 2차 전직 내용은 어, 여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직이 1차 전직의 상위 버전인지 아니면 은 1차 전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전직인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상위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현재 인게임 영상은 이렇게 블레이더 마스터라 에서 블레이더 1차 전직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영상에 대한 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전직은 레벨 105부터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레벨을 달성하게 됐을 때 의뢰 일지에서 전직 퀘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의뢰 일지에 들어가서 특별 의뢰, 예언의 실현 여기서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 창이 뜨고요. 이 전직을 할시 초신성의 무기 외형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아주 파란 빛깔로 나는 이런 무기 외형이네요 이 무기 외형을 장착할 때 치명타와 치명타 피해 효과를 받게 됩니다 어, 옵션이 추가로 붙어 있는데 와 치명타 피해 10% 요거좀 굉장한 효과입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 봐서는 캐시템으로도 무기 외형이 나올 수 있다고 또볼수 있겠죠 그리고 전직 전용 특화가 해금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데빌 체이서 칸 옆에 이렇게 전직 한 특화가 나오게 됩니다 와 요것도 설마 레벨 1업당 한 개씩 주는 건 아니겠죠 이 포인트를 얻는 방법을 조금 계산해 줬으면 하는데 일단 내용이 없는 거 봐서는 요것도 레벨 1업당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하면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스킬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 액티브 스킬 4개, 패시브 스킬 3개 그리고 클래스 스킬의 추가 효과가 4개가 생깁니다 자, 액티브 패시브는 전 클래스 다 똑같이 4개씩 4개, 개 생기게 되고요 이 클래스 스킬 추가 효과는 영웅 스킬 영웅 스킬의 추가 효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효과이기 때문에 기존으로 주진 않을 거고요 분명히 스킬을 획득하는 방식일 겁니다 자이 부분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 직접 한번 보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다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업데이트 내용 링크를 통해서 직접 자기가 플레이하는 캐릭터의 전직 스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랜서를 하기 때문에 랜서 쪽으로 봤는데 어 액티브 스킬들이 전부 다 단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 효과 쪽으로 이제 상계가다 붙어있거든요 결국은 이상계를다 구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와 이거 전직을 하고 또 돈이 엄청 깨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규 지역인 셀레인 평원 필드보스 이름은 클라투스가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얻게 되느냐 주요 핵득 보상은 자 방어구도와 방어구도와 방어도와 구자 혼돈 신비 미지 똑같고요. 여기서는 강화된 상금 영웅 장비 강화된 게 나옵니다. 네, 축복받은 영원의 거서 똑같고 전설의 치력의 영혼서 뭐 똑같네요. 달라진 거는 강화된 상금 영웅 장비가 나온다는 거. 이거 수집 전용으로 박을 아이소리죠 새로운 필드보스인 클라투스 매일 오후 9시에 출연하게 되고요 자, 권장 전투력은 260만부터 권장 전투력이고 첫티 보상으로는 엘튼 방어구가 바로 얻게 됩니다 갑옷, 장갑, 신발 이중세개 중에서 랜덤으로 얻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직 스킬 교본상자 그리고 전직 패시브 스킬 교본상자 영웅에서 일반 등급의 클라투스 마석을 얻게 됩니다 어, 이 전직 스킬 관련된 게 여기 새로운 보스에서 나오게 되네요 이게 순위권 보상인지 어, 전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 어, 이거 느낌이 또 순위권만 줄것 같은데 새로운 필드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캐스트인 11막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해금 조건은 레벨 90부터 열린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새로운 맵이 열렸으니 또 새로운 지역 수집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30종이 추가되었고요 탄생의 역서, 장성의 역서, 노세의 역서, 영면의 역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추가되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클래스 리터치라고 해가지고 클래스 스킬의 재사용 시간을 감소했다고 합니다 클래스 스킬이 적당한 발동 주기를 가지도록 재사용 시간 증가와 감소 능력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부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디버프 스킬이죠 상대방의 쿨타임 시간을 늘리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능력치인데 이 클래스 스킬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클래스 스킬 자체의 쿨타임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위 영역으로 효과받는 이 클래스 스킬들을 효과 적용 범위를 늘리는 대신 적중하는 대상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스킬의 활용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딱 적당한 밸런스로 개선이 된것 같네요. 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대체로 전부 다 쿨타임이 다 감소되었고요. 자 블레이드 계열에서는 의지의 제 의지의 제이 범위 효과들이 5 m 내에 모두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7m 내에 위치한 4명한테만 이 효과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워로드 계열에서는 청군압도 5m 내에 위치한 적들한테 효과가 부여되었는데 패치 후에는 7m 내에 4명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자엑슬러에서는이 엉금엉금 클래스 스킬에 5m 내에 위치한 적들에게 부여가 7m로 늘어나고 4명한테 효과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자 아처 계열에서는 자연의 속박 스킬이 5m 범위에서 7m로 늘어나면서 4명한테 효과 부여를 바뀌고요 마이스트로 계열에서는 도태의 관망자 5미터 내에 위치한 적들 전부 다 7미터로 업그레이드되고 4명한테 효과 부여로 바뀝니다 자 랜서 계열은 포용의 빗물이 이 5미터 내에 위치한 자신 및 파티원 길드분한테 주는 이 효과가 10미터로 늘어나고 어요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증가돼서 아주 상향 효과를 받았네요 자 그리고 루나트라 지역 새롭게 또 리터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의 숲, 기만의 분지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요 고독의 숲은 92만 7천부터 122만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만의 분지는 131만부터 170만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기존의 제작서들 그 다음에 엘튼에 관련된 재료들 다 똑같이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장비인 이 록슨 장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의 숲에서 록슨 장비, 무기, 방어구를 받을 수 있고요 기만의 분지에서 록슨 장비, 무기, 방어구, 장신구까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록슨 장비는 지쿠스와 동급의 장비인데 PVP씨 좀더 유리하도록 특화된 장비라고 합니다 어, 이 말은 지쿠스에다가 슈리온을 더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슈리온의 템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굳이 슈리온을 착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이 부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업데이트 후에 능력치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허상의 공원에 있던 이채신물들이 톨랑분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편의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어 부분 자동 사냥 버튼 꾹 누르면 이제 자동 사냥 범위 조절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자 아이템 수집에서는 이제 수집의 증표를 제외하고 보거나 등록 안내 파급 출력, 즉 누를 때 등록 하겠냐는 그 확인 창 뜨는 거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제작에서는 이제 결과 상세 보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성공, 대실패 보뭐 미리 볼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거래소 편의성으로 통합 거래소 마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이 거래소 마크, 통합 거래소 마크 이렇게 새롭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이템 자동킥 틀롯이 기존 3개에서 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별자리 프리셋을 빠르게 교체하기 위해서 어 기존에는 소환수 위에 있었는데 위치가 여기 스킬, 스킬 프리셋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네요. 마석판 강의 속도 올랐다고 하고요. 기속 거래 가능 속성 다 상관없이 이제 모든 강화 주문서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변경되는 점이 있는데 레벨업 달성 교환권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아이템이 드디어 변경되게 됩니다. 아 이게 드디어 변경되요 드디어 자80 레벨 달성할 때 주던 전설용어석 선택 상자 이제 신화용어석 선택 상자로 바뀌게 되고요. 개정당 3회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캐를 무한정 만들어서 받줄수 없다는 소리죠. 그랑 똑같이 주문서들도 개정당 3회로 바뀌게 되었고요. 0랩 달성할 때는 영웅 동료 계약서 1 개를 받게 됩니다. 자, 그외에 이제 뭐 표기 관련된 버그들 이런 거다 수정됐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저번 업데이트할 때 나왔던 그 이벤트와 똑같이 방어구 망토 보급권을 제작하는 그런 이벤트가 출시되었네요 점검 후부터 3월 30일 점검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클롭스의 지도를 모아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업데이트 후에 그 이벤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복구권도 3월 22일까지입니다. 3월 21일 전까지 터진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저번에 했던 이벤트와 똑같이 3월 23일 이후에 4월 10일 전까지 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중장기 이거죠. 3월 22일 전까지 터진 거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서버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작하셔서 강화된 장비로 바꾸시면 됩니다 복구권을 받지 말고 강화된 장비로 받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이벤트 내용들인데 여기 부분은 내일 이벤트 따로 모아가지고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게시판에 전직 업데이트 미리 보기라고 이렇게 게시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성 어떻게 변화되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1차, 2차에 대한 이름, 그리고 커밍순 요거는 이제 제가 말했었죠? 6월달쯤에 나온다고 뭐이런내용에 밑에 설명을 기대했는데 네, 그냥 <웃음> 예리해진 두검으로 춤추듯 빠르게 우아공직이저을앞도합니다 네, 뭐그런니 그냥 일단 쓸모없는 내용들로 적혀있네요. 일단 무기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직 미리 보기를 해놓고서는 네, 말 그대로 진짜 무기만 미리 보는 그런 게시글이고요. 아... 좀 아쉽습니다. 하필이면 레벨이 105부터 전직을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캐릭터 전부 다 리뷰도 할수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제 캐릭터도 지금 레벨 105가 안 돼가지고 아... 이 전직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제가 정보를 모아서 다른 사람 걸로 어떻게 정보를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좀... 설명이 조금 부실하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오디세이 업데이트.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규 서버가 추가되는 만큼 새로운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일 업데이트 후에 한번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